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강상훈 씨하고 회동을 가졌다. 사건 관계자와 지검장이 만났던 것입 운영 지침에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형습니다 검사들이 이해관계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액수불문하고 향응 등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감봉, 정직, 그리고 면직까지 처분을 받았던 징계 사례들입니다. 실제로 검사 윤리강령 제14조 그리고 운영지침 제10조를 보면 은 당을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사건 관계자,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 회합이나 행사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걸 하면 은 징계 사유가 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예. 검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외향을 갖춰야 된다. 뭐 향응을 실제로 받았다 안 받았다를 떠나서 사건 관계자와 만남을 갖게 되면은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될수 있다라는 취지인 것이죠. 네. 네. 근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방상훈 씨하고 회동을 가졌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수술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만남은 2019년 초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2019년 초 당시에 조선일보 일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서울 중앙지검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숫자만으로도 6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9월 7일 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감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감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청이 있은지한 달이 지났는데요. 혹시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예. 장관님, 그 2016년에요.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메일 스캔들이라는 걸 겪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처리해야 될 여러 정보나 내용을 사적인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았다. 그래서 문제가 된 이메일 스캔들인데요. 이때 fbi가 수사를 하고 있었을 때 로레타 린치라는 검찰총장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남편과 20분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회의 요구로 마이클 호로위치라는 법무부 감찰관이 이 사건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찰을 합니다 그래서 호로위치 보고서라는 것을 냈는데요 이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린치 즉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클린턴과의 만남이 야기한 불공정한 외향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대화를 짧게 끊지 않은 것은 판단 실수였다 라고 판단하면서 이미 그때 이 이메일 스캔들 사건에서 손을 뗐어야 했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업무는 고도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그 판단에 대해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수의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건 관계자와 검찰총장 그 당시 지검장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영지침에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법무부에 감찰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감찰 여부에 대해서 고민과 검토를 해주셨합니다 검사장이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했다면 검사 윤리 강령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또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